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재미있는 일좀 있었나요? 싫은 일은 없었나요? 밥은 잘 드셨죠? 오늘 하루도 잘 보냈길 바랄게요. 조금 더 하고 싶은 일 있어도 그냥 눈 감고 있어봐요. 제 목소리만 들어보세요. 이제 오늘의 나를 떠나보내고 내일의 나를 맞이할 시간이에요. 편안하게 누우시고 편안하게 숨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지친 나에게 이제 달콤한 잠을 선물해 줄 거니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잘자요. 자리에 눕고 눈을 감으세요. 이제 당신에게 따뜻한 이불을 포근히 덮어 드릴게요. 천천히, 천천히 호흡을 해보세요. 고운 숨소리가 들리네요. 좋아요. 내일 하루도 힘차게 보내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